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B 뉴스위크를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이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의왕시 부곡동 새마을분여회가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의왕시민의 날을 맞아 부곡체육공원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팔순 구순잔치를 할수 없는 제가 어르신들을 초청해 8090 노을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미뤄진 23일에 치러졌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이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의왕시는 전통시장 스마트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올해 최고의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이 참여를 신청한 제도개선 사례 총 196건 중 서면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5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또 이중 상위 12건을 출품해 전문가 심사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 심사를 거쳐 대상 등을 선정했습니다.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 대응 시스템은 전통시장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날 경우 사람의 신고 없이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서 상황실과 점포주의 휴대전화 등으로 화재 위치 등을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실시간 화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에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왕시 부곡동 새마을 분야회가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부곡동 1일 찻집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번에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주민들이 모여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재 의왕시장이 참석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녀회와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의왕시민의 날을 맞아 부곡체육공원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시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의왕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관내 6개 동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봉사부문, 효행부문, 문화예술부문 등 6개 부문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선정해 시민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체육대회에서는 육상, 배구, 축구 등총 9개 종목에 약 2,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명랑운동회와 부대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왕 시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리며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만든 이번 체육대회는 의왕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은 지난 17일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팔순 구순 잔치를 할수 없는 제가 어르신들을 초청해 8090 노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가 어르신들 중 올해 80세와 90세를 맞은 5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했으며 60여 명의 재가 어르신들을 함께 초청해 서로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 진행은 케이크 커팅식과 영상 상영, 마술 공연과 해금 연주 등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복지관 외에도 의왕시의 여러 기관과 음식점,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후원하고 참여하는 등지역사회의 관심이 함께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재 의왕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미뤄진 23일에 치러졌습니다. 기존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긴장된 표정의 수험생들이 차분한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시험장 앞에는 선배를 응원하는 후배들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은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갑작스럽게 일정이 연기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이날 수험장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수능이 미뤄짐에 따라 시험 이후에 이의신청, 정답 확정 등의 일정도 모두 일주일씩 연기됐지만 수능 채점 기간을 줄여 성적 통지는 12월 12일에 실시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B 뉴스위크를 마치겠습니다.